5월 17일 방송되는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는 섹시 치명돌 성리가 짝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출격합니다. 성리는 미스터트로트 팀미션 대결 당시 박지영과 같은 꿀벌지로 활약한 멤버인데요. 이날 성리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라는 당찬 포부와 함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성리는 게임 중 쩐의 여왕 장윤정의 힌트를 얻기 위해 개인기로 박지현 성대모사에 나섭니다. 이어 성리는 박지현의 트레이드마크 골반춤까지 따라잡기에 나섰는데요. 이때 보다 못한 박지현이 성리에게 형왜 이렇게 춤을 못 춰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본 트로트 브라더스는 성리한테 춤을 지적한다 라며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박지현의 일타강습으로 성리는 골반춤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늘 티격태격하는 안성훈과 진혜성이 이번에는 발 사이즈로 경쟁을 했습니다. 게임을 준비하던 중 안성훈의 발을 본 MC 장윤정은 귀엽다 라며 사이즈를 물었습니다. 안성훈의 발 사이즈는 240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진혜성은 발가락 길이부터 남다른 왕발을 자랑했습니다. 과연 작은 발 안성훈과 왕발 진혜성의 게임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증이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트롯 브라더스의 즉석 미니전화 팬미팅, 뽕이 빛나는 밤의 코너를 통해 웃음과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날 팬과 전화 연결을 한 멤버는 최수호, 송민준, 진욱인데요. 최수호는 스무 살 여대생 팬과 통화해서 오빠야, 자기야 라고 달달한 멘트를 날려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닭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진욱 역시 동갑내기 여성 팬과 통화에 갑자기 목소리가 돌변했고 이를 본 진혜성이 와 그라노 라고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송민주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60대 팬의 사연을 접하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파온다 라고 말한 송민주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녹화까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꾹 누르고 꼭 쾌차하세요. 라고 당부한 송민준이 어떤 노래로 감동을 선사할지 트랄랄라 브라더스 본방송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할거야 꽃이랍니다 여자는 뭐지? 뱉는 봐라 발박어드는 소리가 났는데 어기가올라어요났 형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영원히 사랑할 거야 물려! 아이걸왜 이렇게 간절한 거야? 어 살기가 <목소리> <웃음> <목소리> <목소리>